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1분간 무슨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1분이라는 시간 뭐하다가 해결식을 원하는 습관쨰 남자들이 생각에 네 안녕하세요 심리형수 이창입니다 네 여러분 대화 잘 하시나요?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는 대화에 관련된 건데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대화 잘하는 법 이거보다는 어, 대화의 시간이나 대화의 그 길이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 네, 심리연구의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 결과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특히 우리 어 여러분 뉴스 보시면 특히 정치 뉴스 혹은 국제 뉴스 이런데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과 어, 30분간 회담을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어 누가 누구와 2시간 어, 동안 회담을 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죠 접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 뉴스만 보고도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이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흔히 대화는, 어, 자, 이거 뭐, 남자, 여자, 편을 가르는 건 아니고요. 대화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뭐,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잘하죠. 네, 이거는 심리 현상에서 기인한 건데요. 어, 교육심리학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는 목적지향형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 여자는 관계지향형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남자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배가 고파요 그럼 밥 주세요 아니면 뭐어 배가 고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게 남자의 심리적 기반의 활동이에요, 행동이죠. 반면에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말을 한다기보다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형성을 위해서 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대화를 자주 하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영역, 대화라는 도구를 여성은 어, 관계지향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쓰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잘 쓰고 많이 써요 반면에 남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대화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물론 남자분들 중에서도 어,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화를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은 남자들의 대화를 보면 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아니 뭔가 불편할 때 이걸 표출할 때 만 말을 많이 쓰죠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제가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인 내용 혹은 어, 국제 뉴스에 나오는 이 대화의 시간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제적 어, 어,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어, 훨씬 더 많죠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의 대화 시간만 놓고 봐도 어느정도 관계 파악이라든지 어,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겠구나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어, 대통령들, 아니면 뭐 정상들, 국제 관계에서 정상들 사이에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해서 5분간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뭐 뉴스에 있다고 칠게요 5분이라고 하면 은 어떤 정도의 시간일까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렇게 한다면 은이 대통령들 사이에서 5분간 어떤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은 어, 국제 관계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말을 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통역이 들어가겠죠 그 말은 뭐예요? 5분간 전화를 주고 받았다 라는 거는 통역을 딱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주고받는 말의 경우는 음, 1,2분이 채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역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또 말해주고 통역 주고받고 그, 그렇다면 1분동안 그러니까 그 관계지향적인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1분간 무슨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1분이란 시간 네 길지 않은 시간이죠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는데도 지금 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1분이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내용은 주로 안부인사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국제 뉴스에서 어느 나라 정상들 간에 한 5분간 통화를 했다 아니면 5분간 면담을 했다 5분간 뭐 회의를 했다 만났다 이야기를 했다 라는 그 뉴스를 보면은 아이두사람 그냥 안부인사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시간을 좀 늘려봅시다 이두 나라 정상 간에 10분간 대화를 했다는 뉴스 혹은 그런 어, 내용을 듣는다면 10분 정도면 아까 말한 5분보단 좀 길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간에 통역하는 걸 뺀다면 어, 실제로 어, 의사를 주고받는 시간은 한 3분? 많아야 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할까요? 안부 이상 정도는 하고 어, 나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쪽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견 정도만 교환할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화 신까지한 30분 정도 된다, 두 정상 간에 만나서 30분간 대화를 했다, 뭐 이런 뉴스 이런 내용을 본다면 30분 정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서로의 처지나 상황을 말할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나라는 이런, 이런 길을 갈려고 한다. 근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저쪽 나라는 우린 이런 길을 려렸다 우린 어떤 상황이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이것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시간이요 그게 30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런 국제 관계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뭐 30분 미만의 시간 뭐 30분 20분 10분 5분 이 정도 얘기를 했다 라는 거는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역한 사이에서 좀 너무 애초부터 친한 관계여서 잠깐 만나서 아 우리나라 이거 할 겁니다 알아두세요 이 정도가 아니면 30분 정도의 대화는 그냥 어, 의례적으로 네 관례적으로 할수 있는 이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화 시간 1시간 정도 됐다 아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한두 차례 각자의 의견을 수정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돼요 물론 통역이 중간에 낀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어, 어느 어 정도 깊이 있는 대화도 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두시간이 넘어갔다 와 이거는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한 건뭐 국제관계니까 통역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시간이죠 그럼 이제 국제 관계가 아니고 남자들끼리 뭐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났다고 가정할게요 이것도 <웃음>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나는 것도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 비즈니스 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사장님 두명두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한 30분 회담하고 헤어졌어요 그 정도는 특별한 뭔가 결과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30분 정도는 서로 의견 정도 조율, 그러니까 의견 정도만 알아볼 시간이에요. 요즘 뉴스에 빗댄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 국회의원 두 분이 만났다던가, 정당 대표 두 분이 만났다던가, 아니면 뭐 노동계 대표, 기업계 대표 분이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상황이 많겠죠. 근데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좋은 결과물은 안 나오겠죠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얘기했다 그러면 당장 결과물이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딜할수 있는 거래 할수 있는 혹은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느 어떤 요소들은 몇 가지 서로 가지고 챙겨갔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두시간 이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뭔가 결판을 내던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던지 이런 확률이 높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뭐 비즈니스 상이든 사적이든 크게 그 심리 연구의 관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1시간 2시간 이상 대화를 한다 말을 한다 이 힘들어요 남자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어 그런 얘기도 있죠 어, 여자가 하루에 쓸수 있는 단어는 뭐 몇만 단어인데 남자가 하루에 쓸수 있는 단어는 몇천 단어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 언어 능력이 남녀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뭐 색을 바라보는 것도 남녀가 다르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남녀가 달라요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어, 언어 사용량이 풍부하죠 반면에 남자는 언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길게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하죠. 결론만 빨리빨리. 근데 그러니까 뭔가 수식어 빼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어휘력이 좀 약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 대화 시간으로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어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대충. 추론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얘기였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성의 대화에 많이 치중되겠죠 여자분들은 대화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이 시간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방 이후 말씀드린 거는 남자끼리 얘기했을 때의 상황에 좀더 적합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그냥 그. 그 뉴스나 이런 거볼 때는 시간은 신경 안 쓰시죠 그럼 뭐 만났대, 어디서 만났대, 어디서 또 가서 몇번 만났대 우리 흔히 이렇게 어디서 만났는지, 몇회 만났는지만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몇분 정도 대화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재미있고 흥미롭게 뉴스를 한번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심리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좀 색다르고, 네, 그렇죠 어, 이런 게 심리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고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뭐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슈되는 것 중에 좀 심리적, 연구적으로 재밌거나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꾸준히 컨텐츠 제작할 거고요. 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쪽지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바로 어 적극적으로 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혹시 심리 관련돼서, 혹은 심리 연구, 관점에서, 혹은 누군가의 심리가 분, 분석, 심리 분석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